네, 안녕하세요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이제 분실물 통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 드릴 텐데요 그 저희가 여기 이제 게임을 하면 은 돌아다니다가 이제 강물에 빠져서 익사를 해버리거나 여기 잠만보 같은 이런 친구들한테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젤다 처럼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다 땅에 떨궈버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죽으면은 땅에 떨어뜨려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게 아니더라고요 자,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, 여기 분실물 통신이란게 있습니다. 보시면은, 내가 이제 죽었을 때뭐 떨어뜨리면, 여기 분실물 리스트가 뜨게 되고, 이제 누군가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을 때, 이 싸킵 친구, 이 싸킵 친구의 분실물을 이제 저희가 찾아서 불러줄 수 있는데요. 자, 이제, 각설하고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자, 맵을 한번 봐서, 이 고자운더 근처에 여기 있거든요. 보시면은 이쯤입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사킵 친구의 분신물 여기 떨어지면 죽겠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게요 저 원래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디는 거기까지 진행 을안 해가지고 지금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기 어디 슈가 있을 텐데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누군가의 분신물 이 있어요 여기서 왜 죽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맵비들기한테좀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도망치다가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먹으면 은 사키백에 돌려보냈다 고마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은저 친구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분신문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이거 먹어줬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답요품이 도착했습니다 fp라고 프렌들리 포인트를 저한테 줍니다 이걸 많이 모아 가면은 그 진화시키는 그런 도구돌도 얻을 수 있고 뭐 상체약도 바꿀 수 있고 마을에서 여러가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, 오늘 분심을 통해 강의여기까지고요 이제, 여러분들 이제, 길가나 강에 빠져 죽고, 이러면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, 인터넷 연결하셔가지고, 인터넷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은 엄마, 아빠 아이디로 하시고, 미성년자 안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, 일단, 예, 부심 어쨌든 잘 하시라는 거, 전 게임하러 갈게요. 안녕!